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녹화할 때 게임 소리와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주변에 소음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미션 하는 것처럼 보이죠? 최신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9 이하인 경우에는 목소리와 게임소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켜야지만 게임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게임소리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까지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핸드폰 게임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소리만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구글 검색창에 녹스를 검색하세요 녹스 앱 플레이어라고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왼쪽 하단에 프로그램이 다운이 됩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바로 설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를게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구글 플레이에 로그인합니다. 계정을 입력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로그인했습니다. 설치하고 싶은 게임을 검색합니다. 브롤스타즈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릅니다. 게임 소리가 좀 크니까 게임 소리 를 줄일게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아이디 로그인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브로스타즈 게임을 모바일에서 했었으니까 연동을 한번 해 볼게요 슈퍼셀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메일로 인증번호가 오면은 메일에 들어가서 인증번호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확인 눌러주면 연동이 됩니다. 다음은 OBS 창의 여시고요. OBS 창에 소스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윈도우 캡처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눌러서 녹스 플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소스 목록, 윈도우 캡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변환을 클릭하고 변환 편집에서 크기를 1080 그리고 1500 으로 맞춥니다 독스플레이어를 왼쪽에 둘 수가 있고 다음은 채팅창을 넣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아프리카 도우미를 검색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채팅창에서 설정을 눌러서 설정 저장을 누르고 url을 복사합니다 obs 화면으로 와서 소스 목록에 플러스를 누르고 브라우저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하고 너비와 높이를 지정합니다 너비는 450, 높이는 650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채팅창 설정은 끝났고요 다음은 로고를 넣어보겠습니다 로고 크기를 폭 450, 높이 400으로 맞추고 로고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저희 경우 포토샵으로 로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로고를 소스목록에 플러스를 눌러서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찾아보기를 눌러서 만든 로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채팅창과 로고 설정이 끝났습니다 오디오 믹서 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믹서에서 제가 말할 때마다 마이크 소리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거를 여기 스피커 모양 이렇게 빨간색으로 끄면 음소가 거 되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오디오를 키우세요 이렇게 키우면은 그 게임 소리가 터집니다 마이크 소리를 끄고 게임 소리만 올리면은 그제 목소리는 안 나가고 게임소리만 나가게 되죠 방송시작 밑에 녹화시작이 있습니다 녹화시작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녹화중단을 누르면 녹화 가 중단이 됩니다 어때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한번 게임을 즐겨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잡았죠 이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